포항에 가면 대성사란 아름다운 절이 있습니다. 대황의꿈 영화를 촬영한 곳인데, 이 절에서 큰 선임이 오늘 오셨습니다. 그큰 선임이 곡을 탁곡 탁사해서 큰 용에게 전면해 준 곡이 있습니다. 그 노래를 제가 한번 불려보겠습니다. 큰 용, 우리 전석 안무님 쭉 앞으로 나오세요. 뒤로 나오세요. 안무님 나오세요. 자, 안무님 다 나오세요. 부채 춤. 자 우리 큰놈의 전수 우리 안무죠다 나오세요. 그리고 살포니도 배경을 한번 해주세요. 쭉 나오세요. 네네. 오셔야 돼. 네. 제뒤에다쭉 한번 서세요. 쭉 서시고 살포니도 한번 해주시고. 네네. 좀 뒤로 쭉 뒤로. 네. 네네. 또 뒤로 가시고. 자 살포니 우리 양송이 준비됐죠. 자. 이 곡은 사연이라는 곡인데, 스님이 절에서, 절에서 그 보살님이 자기의 사랑했던 남편, 그리고 사랑했던 사람이 그분을 보내고 나서 절에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그 장면을 곡에 담았습니다. 그 사연이라는 그 가사에다가 우리 스님의 곡을 담았는데, 그 곡을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 한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사연입니다. 꼭 주세요. 자, 사연. 전화산 산새 소비 구슬빛이 울리들게 어때영웅인가 원어님의 <목소리도> 하소연인 <목소리도> 이 영악한 시절도 보나그 사람도 속세에 다그을 놓고 내기 점선 올이는데아 무심한 대성사의 풍경 소리 사랑을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산천도 잠이 들은 하한 정확히 우선 사랑, 그리만 아. 절도 사랑했던 그 사람도 석세의 땅을 놓고 내일 정성 오이는데아 무심한 대성상에 풍경소리 나를 이네 한살 소리 나중이네 네. 정말 정곡이자 우리 이양성님그대로정님그대로 계시고 자 이양석이 아모님, 자 다시 인사 좀 해야 할까요? 우리 우리 커녕 팬들이 많이 오셨 <웃음> 아, 데 대학교 전학생들이